Uh -huh. 어, 저거는 루트. 아, 어. uh -huh. a b는 루트 마이너스 e. 아, 여기가 a a 커마 0, uh -huh. 0마 b니까. 마이너스 uh e -huh. 제곱 플러스 uh -huh. uh -huh. q 마이너스 어, okay. uh -huh. 1. 4 아. 제곱 하면은 루트4 음. 어, 음. 플러스 4A 아. 플러스 A 플러스 16뭐 하나 이거 하나 빼먹을게 요거 하고 음흠. 플러스 1. 플러스 2 a p 플러스 3에 제곱 s 이 plus plus b p l a 이너스3 a 이너스 a p 제곱 플 a 스2 플러스 2 a plus a 그게 갔다 오케이. 갔다까지 해줘야 식을 다 세운 거니까 물어봤어요. 좋아요